언제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파울로 코에리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을 참아야 하며 나아가 보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해 찰리 채플린 직업에서 행복을 찾아라 아니면 행복이 무엇인지 절대 모를 것이다 엘버트 허버드 신은 용기 있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캔러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 헬렌 켈러 또 없으면 즐겨라. 로버트 엘리엇 단순하게 살아라. 현대인은 쓸데없는 절차와 일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드리스 샤흐.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둘 것이 아니다. 책근담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제임스 오펜하이.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라. 스콧 핏제랄드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앙드레 말로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테 성공의 비결은 단한 가지 잘할 수 있는 일에 광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톰 모나건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찰스 다윈 평생 살 것처럼 꿈을 꾸어라. 그리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제임스 딘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괴테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괴테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 이소룡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일에 더 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안창호 늙고 젊은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하는 데 있다. 메가더